은행의 사상 첫 빅스텝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희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가 30에서 40% 떨어질 수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22일 전파를 탄 mbc 뉴스외전 경제 속에 나와 앞으로 3년 정도는 부동산 경기가 수축 국면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2009년 2010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3, 40% 떨어진 적도 있다며 그때가 대표적으로 경착륙한 경우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또한 지금은 국가가 집사라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인다. 그만큼 과대평가돼 있다며 최근 20대 30대 분들이 집을 많이 샀지 않나. 최근에 보니까 그분들과 매수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고 했다. 아울러 김교수는 정부의 정책의 목적은 집값의 하향 안정화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가격이라는 게 하향 안정화는 없다는 것이라며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적정 수준보다 많이 떨어지는 게 자산가구 집이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교수는 집값은 제가 보기에 너무 과대평가됐다. 추세를 보니까 이미 대전, 대구 이런 도시부터 꺾이고 시작했다며 서울도 이제 꺾이는 전환점인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이게 한번 꺾이면 상당히 오래간다. 그래서 전환점에 뭐가 요인인가? 주가가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집값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최근에 금리 많이 올랐지 않았나라며 대출 규제했었다. 이런 것들이 집값 전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집값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게 경기다. 특히 통계청에서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가 동행지수순환 변동치라는 게 있다며 그게 올 2월이 고점이었을것 같다. 이게 한번 떨어지면 과거 11번 순환에서 19개월 평균 떨어졌다. 이제 경기가 수축 국면 초기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됐는데 이런 경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오래 갈수 있다고도 했다.